프랜차이즈가 된게첫해에 바로 어떤 엄청난 변화나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점점 더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럼 리그도 그렇고 대부분의 팀들도 좋은 부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이군 리그에서의 좋은 인재들의 양성이라든가 그 친구들의 어떤 등용, 뭐 콜업, 뭐 여러가지 해가 투자 여러가지 했을 때 좋은 부분이 많이 있을 거로 기대가 큽니다. 저도 네 감사합니다. 어, KT의 출사표를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. 출사표도 아, 네. 네, 말해주시죠. 아, 이 정도로 KT랑 제가 존재감이 없었구나를 새삼 느끼게 됐고요. 그래서 원래는 천천히 발전하는 데 목표를 돕고 어, 좀 길게 보려고 했는데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존재감을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세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어떤 팀도 이길 수 있는 팀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담원을 비롯해서 뭐 어떤 팀이 될건 어떤 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진 언더독의 반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 감사합니다. 이어서 육갈 선수도 <웃음> 얘기 들어볼 텐데요. 어, 사전에 주어진 질문 먼저 하나 드릴게요. 니다 어,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라서 드리는 건데 포머스의 김용우 기자님께서 밑바닥을 경험한 가운데 2021 시즌을 어느 때보다 기분 남다르게 맞이할 것 같아요. 시즌을 맞이하는 소감은 어떠신지 그리고 나머지 아 명의 미드라이너 중에서 꼭 넘고 싶은 선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죠. 어 기분과 이제 넘고 싶은 미드라이너 이거랑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담원의 쇼메 형이 제일 잘한다 생각해서 쇼메 형을 이기는 게제 목표인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출사표도 시원하게 던져주시죠. 어떤 팀이든 저희 KT를 만났을 때 어, KT 얘네한테는 좀 빡셀 수 있겠다, 질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팀을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